어잘 되겠나요? 음. 천일입니다. 천일. 어, 천일 보스입니다 아, 오늘은 2018년. 여러분 <웃음> 내내 에그이 연도를 발음하려고 하면 참 어감이 그렇습니다. 본인 아니니까 이해를 어? 하세요. 2018년 5월 양력 5월 29일 에, 음력으로는, 에, 4월 보름 음. 5월 29일이고, 어, 음력으로는 4월 15일 보름날입니다. 보름날 양력으로는 5월 29일이고 음력으로는 4월 15일 일진으로는 신유일입니다 신휴일, 신휴일. 에, 시간은 지금 12시 낮 12시 50분 우리말로 말하면, 옷이지요, 옷이. 오시. 이 천일이, 아, 며칠 상간으로, 어, 여러분들이랑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주변에 이렇게 여기 옛날, 옛날 단독주택 이 동네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느 한 집이 집수리를 하고 뚝딱거리면은, 완전히 뭐 유행병 마냥 막 뚝딱거리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뭐야? 그 시끄러워가지고, 막그 그라인더 소리부터 해가지고 막 망치 소리.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지금 문다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옆집에서 지금 옥상을 수리한다고 해서 뚱땅뚱땅 하길래 그냥 말았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지금 점심 먹으러 갔나봐요. 음. 조용하죠? 네, 조용하잖아요. 이천일에 사는 동네가 이래요 이렇게 뭐 차도 별로 이제 주택 가다 보니까 차도 별로 안 돌아다니고 아 이렇게 조용하고 딱 좋은 동네인데 한번 공사한다고 하면 아주 그냥 열병자로 퍼져가지고 음 시끄러워 달립니다 아 지금 차 하나 지나가는 소리 들리네요 요집 앞으로. 아, 여러분들이랑 잠시 얘기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 뜻은 뭐냐면 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오늘은 여러분들이 굿할 때그 드는 비용, 아, 비용 산출은 어떻게 하고 아, 그런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더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만 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제다들 조금 이름하여, 뭐, 이렇게 좀잘 나간다. 내지는 이명세를 타는 그런 제자들 같은 경우는, 굴값이 거의 정해졌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 서울 모부당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당 같은 경우도 뭐, 돌 하나 받치는데 얼마, 버튼 뭐 하나 키는데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어? 이런다고 합니다만, 허기는. 우리 절간에 가서 등을 달아도 뭐 기본 뭐 3만원, 5만원, 뭐 10만원, 물론 그 이상도 희주를 하는 사람도 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뭐 이거 호박등 하나는 뭐 만원, 몰랐을 거예요. 그죠? 한 2만원, 3만원, 만원할 거네.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를테면 점사 보는데도, 점을 보는데도 뭐, 아, 우리는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딱 써붙인 데도 있다고 하더구만, 응? 그러니까, 뭐, 치성 딜리는데 얼마? 어, 천도제 하는데 얼마? 내리꾸다 하는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언니가이 천일이 알고 있는, 그, 좀, 괜찮다, 잘 나간다는, 그, 제자도,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 뭐, 천도제 하는데, 천만원 미만은 안 돼. 하고, 이제, 아예 못을 박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밑에 새끼 제자들이, 응? 그, 자기, 그, 자기 제자들. 일을 갔, 그니까, 점선를 봐가지고 구슬이 연결된다고 할 때도 아예 못을 받는 거예요. 천만 원 이하로는 받지 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구슬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비용에는 재물비라든지 제자들 고생한 수고비라든지 뭐인령님들 여러가지 항목에 넣겠습니다. <웃음> 구슬하게 아, 되면 은뭐 이렇게 막구당에 가서 하게 된다면 구당 당비도 줘야 되죠. 일반 뭐경 기타 경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산출은 되는데 내수거비를 내가 정하고, 재물비를 내가 정하고, 모두 이런 기타 경비 말고, 당이굿당 비용이나 굿당에서 잡일 하시는 분들 수거비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게 드리야 줘야 되는 비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 제자의 몫이라든지 다른 또 따라온 그런 다른 새끼 제자들에 대한 그런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재물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제자가 산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가 뭔데 산출을 해요. 그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천도제를 예를 들어 줄게요. 천도제를 예를 들었을때 목간 영가 다시 말해서 목간 귀신을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로 쇽 하고 보낼 때 응? 다시 말해서 KTX를 태워 보내든 새마을을를 태워 보내든 아니면 저 교도관을 오라고 해가지고 얘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제자가 하는게 아닙니다. 진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응? 아니에요. 제자는 교도관과 죄인 영가와 중간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거고 교도관을 불러 모신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하늘세계에 높으신 양반한테 부탁을 해서 이 사람 좀 어떻게 이 귀신 좀 어떻게 좀잘 가서 벌을 받든 닦든지랄한 하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건 누구냐 본인이 모시고 가는 신령님이 신령이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도와주실 않으시면은 절대로 영과 천들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과 천들를 지가 뭐라고? 지도 인간인데 지는 뭐 금태들렀나요? 아니에요. 언젠가 그 기도하는 법에서 이 천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네 신명 너를 찾아온 신명과 신명님의 등급을 올려라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인데 응?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제자의 등급이나 자기가 모시고 가는 신명님에 대한 등급을 올릴 생각은 안하고 헛생각과 잡생각과 이것만 생각으로 자빠져 있으면 지가 모시고 있는 신명님 또한 능력 레벨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기억년은 디글 리을 가나다라 영수야 철이, 철수야 요거는 가르쳐줄 수 있겠지만 그이상에 올라가서 미분과 적분과 3차원 방장식 이게 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천일이 얘기하는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는 아무나 보내냐 이거죠. 못 보냅니다. 선생이라고 다 서울대 부, 보내나요? 아니에요 과외선생 응? 못 보내요 서울대 보낼만한 실력을 갖춘 진짜 선생은 얼마 안된다는 거예요 얼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죽은 귀신을 응? 귀신을 그냥 막 대학에만 보낸다고 생각하면 다 보내요 그죠 이렇다면 다 보낸다고 했지만 그 대학도 어느 대학이냐 그게 거기서 알리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시 말하면 그얘기또 뭐냐 대학이 다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영가는 죄가 많아요 응? 그럼 벌을 좀 받긴 받야되지만 아 이러이러하니까 이 영가 좀 이렇게 변론을 잘하는 거 여러분 신고함께 이제 그 영화 보셨죠 거기 변호사 나오죠 똑같은 거에요 변론을 잘해 그러면 얘가 저 지역도 저 아래 구천 지역에 떨어져 가지고 진짜 뭐 땅으로 겨 나올 릴 방법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변호사, 좋은 제자, 옳은 제자. 이래 만나 가지고 천도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한 단계 올라올라와 가지고 거의 지상학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방대 갈거 사대문 안에 들어가고 사대문 안에 대학 댕길 거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아이고 이거 하려면은 뭐 몇천만 원 주세요 뭐 삼천만 원 주세요 천 5천만... 이지랄로 해가지고는 그건 제자도 아니에요 그건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명심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늘 얘기지만,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요거요거 응? 요거 어? 요 주둥아리 살아, 살아있고, 이거 아니에요. 응? 이 천일은 구슬 안 해요. 구슬 안 해. 응? 굿. 뚱땅거리는 거, 막, 뭐, 뭐, 있잖아. 이거, 선거리, 한양거리,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런 거. 이걸 안 해요. 이거 하는 사람들 다 그, 선배, 그, 제자, 그니까, 러 무당들한테 배워가지고, 뚱땅거리고 막 놀아요, 이제. 근데 그걸 하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마다 방식은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죠이천이 언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문화재로 남아가지고, 문화 전, 전통을 계승하고 내려가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정말 제자는 말이죠. 능력 있는 제자는 굳당 굳이 안 가도 돼요 법당에 앉아가지고 다 하고 법당에서 빌르면다 체결이 돼요 왜? 아까 뭐라그랬어요 제자가 능력을 똑똑히 잘나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의 신이 그럼 어떻게 결국은 제자의 신을 봐야 되는데, 신명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은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응? 저는 뭐 제자한테 어떤 개신이 들었는지, 똥신이 싫었는지, 잡신이 싫었는지 알게 뭐냐고, 모르죠? 근데 그거 알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사람 언행을 보면 알아요. 그 제자의 언행, 행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딱 보면 저 새끼는 나쁜 새끼, 저 새끼는 좋은 새끼, 쟤는 착한 놈. 알죠? 응? 눈에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렇듯이, 제자들, 일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여러분들, 사기꾼이 아무리 막 그, 치장을 하고, 막 그,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잘 살펴보면은, 아, 저 새끼 사기꾼 같은데? 어, 나등 쳐먹어.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무당년에 다 보여요. 그렇게라도 곤란할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고 또 어, 천도제 비용 또한 제자 지가 마음대로 사출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아, 정해놓고 그럴 것 같으면 뭐 떼돈 <웃음> 벌게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나오냐 그걸 법당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의 정해주는 거예요. 어느 일을 아이 집은 꼭 전도, 천도제를 해야 돼 하고 딱 나오면 그 비용은 이 천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쭤봐요 아 이러이러한 고를 하죠 이제 이러이러한 어디 어디 사는 몇 년생 누구 홍길동이가 이래, 이래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천도제를 해야 될 판인데 우리 신령님 신령님 할아버 젊은이 이래서 하겠다 나왔습니다 자이집안 천도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아, 들여서, 천도제를 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어여쭈면은, 정확하게 천 단위까지 나와요. 만약에, 뭐, 예, 예, 만약에, 만 그, 일십만, 천, 백 하잖아요. 그러면, 천 단위까지 딱 나와요. 이렇게. 탁, 딱, 딱 줘요. 이거다. 만약에, 뭐, 오백, 뭐, 삼십, 삼만, 이천, 내지는 뭐, 이백, 뭐 45만 1000 이런식으로 딱딱 떨어져요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이 천일은 토를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그 만큼 얘기를 합니다 아 비용은 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 제가 그니까 그 구술하는 집에서 아저이평이안 되는데요 그럼 할수 없죠. 뭐, 어떻해안 뭐, 된다는데 그러면 정 안되면 그 집이 진짜 어려우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저 동생이 이 비용은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하면 됐다 그럼 그냥 그거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비용도 뭐그 비용이 없어가지고 못한 사람 어떻게 안, 됐다 그만 그만 그까지다 꺼진 거예요 이제 근데 반면 근데 좀 어떻게 좀예 비용을 속된 말로 응? 디스카운트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간혹 어쩌다, 아, 그, 어떻게, 신계에서 절충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어떤 디스카우 절충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경우. 그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왜 그런지. 그 안, 절충되는 부분을 이를테면은, 이 제자, 이 천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천일의 그 일당, 노임에서 빼, 빼버리는 빼 건지 뭐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세세하게 뭐 아니 저기요 이비용에서 나는 뭐 먹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얼마 이렇게 자세히 안 따져봤으니까 손익계산 안 해봤으니까 그걸 몰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늘에서 신계에서 정해주고 그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천일이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아, 올, 올 양력으로도 올 초였었어요. 올 초였는데, 그 집안 딱 그, 기본적으로 영가 딱 하나, 영가 딱 하나를 보내는 천도제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느 중생이 물어, 이 천일인데 물었고, 그래서 할 의지가 있으니까, 법당에여쭙어요이 천일이.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귀신 뭐 10명, 100명도 아니고 하나를 보내는 데요. 그2천0뻥쳤죠 다시 어쩌어요. 맞아요. 그럼 뭐 답이 있어요. 그 나와가지고 헛땅 나와서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카메라 위치 좀 나라 앉아서 중생은 있었고 그래 천일에 물었어요. 아 이게 웬일이냐? 응? 이게 웬일이냐? 나도 모르겠다. 왜 금액이 렇게 많이 세게 나오냐? 했더니 얼마인데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나도 황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난 제자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금액을 딱, 천다니까지. 그랬을 때, 그, 그, 중, 그 중생이, 두말않 거기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 뜻이 있겠죠. 뭐하고. 맞죠. 뜻이 있겠죠. 이천이라데그 금액을 얘기할 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워낙 그 아니 영가 하나를 보내는데 근데 물론 그 영가가 그냥 이 보통 영가는 아니었지요. 아니었어. 연어 몇 군데 되니면서 천두절을 하고 힘막 이렇게 뭐뭐 어? 뭐 절에서도 하고 어디서 하고 막이렇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가를 못 보냈어요. 응? 못 보냈어. 그그 그 영적 능력이 있는 중생이다 보니까 본인도 알았어요 본인도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흘러 올러서이 천일까지 왔는데 그 중생 얘기는 그보다 더한 금액이 나와도 지는 하려고 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에서어요콜 그래 나를 자꾸 일사천리를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속된 말로 그 금액대로만 다그 2000일이, 속된 말로 이제 먹는다. 그 요즘 말로 이제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2000을 떼든 벌죠. 떼든 벌었어요. 근데, 그 날짜를 한, 한달 정도 그 넓, 넓, 넓게 잡더라고, 잡으시더라고요. 선두제 날짜를. 그날부터. 아, 웬일인가 했어요. 웬일인가 했는데, 그 날짜를 잡아놓고, 그다음부터 해가지고, 이 천일이 돌아댕기면서 빌어내고, 이 천일 막 그, 치면서, 여튼 어차피 그큰 업을 누군가는 풀어내줘야 되거든요. 그 망자, 망자의 그, 못, 따한 업, 못 풀어낸 업을, 결론적으로 이 천일이 어떻게 했냐 천일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대리운전도 하고 막 여러가지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여러분들 그 일반 제자들은 알아요. 이제 그, 그 영가들 천도전나뭐 이런거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몸이 아파 되신다든지 막 지기를 귀신들의 그막 지기를 받는 그런게 있는데 이 천일이 거의 그 짝이 난 거예요, 이래저래. 그못간 영가가 너무 험하게 죽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 혼자 있는, 혼자 사는 이 천일이 그걸 다 봤다 보니까 진짜 이 천일이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뭐, 아픈 거 둘째 치고, 일을 못 하니까, 그, 천도제 마토는 한달 동안, 꼼짝을 못하고 결국 뭐예요? 그이 천이라는 데그 얼마 받으라고 했던 그 돈이 많은 돈이 아니고 거기에 받는 돈이었어요 거기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막 퍼기는 암흑가족 이 처들이 면막 고기 사먹고 어쩌고 하려고. 아니 딱 거기까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간혹 가다 여러분들 중에 너무 이제 비용이 많고, 이게 세고, 없는, 없는 돈이니까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해야 되고, 필요성을 느끼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 뭐, 있어? 이런 지랄 같은 게 있냐. 흔히 안 하면 다2 0 0 0 옛날 제작일 안 같은 그랬었어요. 왜 씹어, 난, 난데 와서 그러냐고요. 아이, 딴 데로 가라고. 이런 거. 아니 잘 사는 형도 있고 누이도 있고 한데 왜 나한테 와서 지랄들이래 이런 거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안 가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빌어내고 빌어 달라고 할 때는 그 또한 인연이 있고 그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나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혹기라도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그런 일이 당,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당했으면, 어, 짜증내거나 힘들어만 하지 말고, 그 공덕, 본인이 빌어내서 잘 가셨거나, 막 이렇게, 천도된, 이런 분들의, 이,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기, 그, 그, 치부책에 다 써요. 기름종에 이 써, 써놔요. 써, 기록이 돼요. 업경대 이렇게 보고 니네 세상을 보자 뭐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전설의 로향이나뭐 신관계 이런 데 보면 그런 식으로 거기에 다 기록이 돼요 야 개똥아 니가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 지랄로 참 너답지 않게 착한 일도 했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가명의 요건이 되고 저기 덕쌓는데 플러스 요건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참이 얘기 봐이천일이 구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구슬 안 한다는 거는 한양거리 성거리뭐 이런 이러, 그러니까 뭐 이거 이거, 이거 피 안고 이런 거안 한다는 거예요. 안해. 법당에서 밀어 내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를 갖춰 가지고 날 잡은 날딱굿당 가가 지고 쭉 오신 오시라 고 해가지고 자풀그 그전에 가신 분들은 가셨고, 응? 그전에 정리돼서 허, 나머지 분들.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마지막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 다 해서 그냥 밥이나 드시고 가시라고 풀어드리고 또이 제자에게 도움을 준 신령님들께 이 제자가 감사한 인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차려놓고 예를 올리고 그런 거예요. 응? 그런 거. 왜? 이 시, 하늘, 신령님께 절대로 맨 입을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려도 제 상에다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신령님한테 이 제자의 뜻을 들어주시고, 그것도 이 법당에 만약에 이 천일의 신령님, 아니 신명님이라고 하시자고요. 이분들, 이분들께서 영과 천도를 시킬 때 그냥 시키냐고요. 짱도 해야 되거든. 저한창천개 올라가가지고 명 명북, 응? 어? 명북에 어? 이런데 가가지고 짱도 해야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 이렇게 우리 제자가 이래 이래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는데 잘좀 받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 이래, 이러는 일을 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 그냥 되냐고 안 됐잖아 흔히 하는물르노자또이라고 하잖아 하 이거 찔러주고 도와주고 하, 이게 짱을 해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로비도 그런 모든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자들이 엿장수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뭐 응?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굿 비용은 그렇게 나오는 거다 아셨죠? 어, 아직까지 일꾼들이 안 왔어요 조용하네 아까 비행기 하나 달라놓고 말고는 에. 그래서 이또 그 재미난 얘기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음. 어, 다가오는 얼마, 넘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그, 천도제를 하나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그 중생과, 아, 잠깐 그 카톡으로 이렇게 이런 자기 사정을 얘기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밤 새벽 내내, 네, 네, 네, 그집 보니까, 아, 어, 영가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처들이 이렇게 막, 그, 속된 말로, 이 영가 중에 그냥 추릴 거 추리고, 추릴 거 죽일 거 죽이고, 챙길 거 챙기고, 막, 이런, 단돌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음. 뭐, 연가하기가다 싸잡아가지고, 뭐, 다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뭐, 스툴리못 주겠습니까? 뭐, 그냥, 처결을 해야죠.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얼추 고 일수순이, 이게, 이 정리가 돼가고, 아, 마무리가 돼가는, 음, 이제, 그러한, 이게, 과정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오늘도 길게 떠들었습니다. 길게 떠들었는데, 요즘 기온차가 심합니다. 원래 환절기, 감기들 많이 걸리고, 이 천일도 좀 감기 때문에 좀 고생지만, 음? 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감기는 따로 약이 없다니까, 제일 좋은 건, 아, 각자 조심하세요. 멋있죠? 오늘 얘기,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굿 비용은, 아, 잠사야까줄 거. 지가 뭐, 씨, 뭐, 야, 너 있잖아. 십만 원안 내놓으면 나니잘안 네 봐줄 거야. 뭐, 까지껏, 뒷 맘대로 하세요, 이제, 그거는. 그래, 그래, 니 맘대로 해, 씨,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굿비용도, 야, 물론, 만약에 그 제자의 신명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 나는 있잖아. 무조건 천만 원 아니면 안 해줄 거거든? <웃음> 이럴 수도 있어요. 그지, 뭐, 어떡해, 뭐, 까지껏, 뭐, 씨, 뭐, 그, 그적인데. 절대로, 화려하고, 크고, 그, 요, 요, 요거요거 여기에 제가하지 말고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을 본인들이 느끼신다고 하면은 정말 옳은 제자 정말이 옳은 제자 있어요 많아요 이, 응? 많이 있어 응. 이 제자가 천명 중 아니 야백명 중에 뭐한 다섯 명 있을까 말까 그래는 정말 그 다섯 명이라도 곳곳에 있어요 응? 그런 제 있어요 진짜 잘 찾아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은 그런 제재도 있어요. 응? 그런 제재란데, 천도제를, 천도를 맡기면, 절대로 실패하나 후회 안 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들이 주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 이거 한번 가지고 안 된다. 한 아, 두세 번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떠 버리는 경우, 뭔뭐 두세 번 해요. 우리 삼세판 없어요. 응? 대학 가는데 제수하라는거 아니야. 그죠? 뭔제수요단박에 가야지. 그게, 제자의 능력이고, 신명의 능력이고, 신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늘 좋은 날, 늘 좋은 날 되세요. 아셨죠? 이 채널도 이제, 아, 이게 조금 지금 보니까 한 30분, 30분 떠들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들 육군 놀고 전에 끄습니다.